활로폰아 <웃음> 어쩌다가 곡이었잖아 이어폰이니까 아활로폰활로폰 <웃음> 어, 네. 선어폰 어활로폰과 <웃음> 선어폰 <웃음> <웃음> 썸네일 이렇게 올려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배우 김현수입니다. <웃음> 배우라니 왜또배우야요 배우 지망생 김현수입니다. <웃음> 어디에서 좀 배워오셔야 된것 같은데. <웃음> 잘 어울리시네요 선글라스. 영혼이 없다 너. <웃음> <웃음> 아니 눈은 또왜 그러셨어요? 아왜 그런지 눈에 뭐 자꾸 뭐가 나. <웃음> 그러니까. 야 조용해. 오늘 저희가 소개할 제품은 이 배우 지망생인 김 감독님의. 어? 배우 지망생 김 감독님? 아 오늘 김 감독님께 네. 취향저격 네.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죠 19국인가요? <웃음> <웃음> 아니 그 채널 그냥 응. 따로 파시라요 <웃음> 너한테 이러지 마시고 이 채널 와서 이러지 마시고 <웃음> 짜잔 에이 이어폰이네 아니 우리 음향 채널이라고 <웃음> <웃음> 어 근데 음. 색깔이 핑크네요 그쵸 아 그래서 취향저이네 아, 아, 아. 소녀감성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어폰은 네. 바로 이 원모어 제품인데요. 음 원모어에서 나온 듀얼드라이버 이어폰입니다. 어,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지금 와서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는 네. 어마어마한 뒷북이죠. 언제 나왔는데 그래? <웃음> 꽤 오래됐어요. 어, 숙성 이어폰이야 그러면? <웃음> 선어처럼? 오늘 포인트도 사실 그겁니다. 아 그래요? 숙성. 숙성? 어? 네. 사실 제가 이 이어폰을 처음 네. 들어본 거는 네. 본점에서 이알 네. ER 모실 때, 음, 음, 네. 음, 음. 그래서 처음에 온모라는 회사도 처음 들어보고, 네. 그래서 막 사장님이 갖고 와서 막 이렇게 음. 저렇게 설명하고 막 들어보고 정신이 없는데, 오 음. 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음, 처음에 음, 음,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되게 좋은 회사가 있었구나라고 음, 음. 하고 음. 잊고 있었죠.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른 더 좋은 제품들을 <웃음> 많이 했으니까. <웃음> <웃음>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네. 듀얼 제품, 음. 듀얼 드라이버 그 다음에 네. 트리플 드라이버 음, 그 다음에 음. 쿼드 드라이버 음, 음.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2개, 3개, 4개짜리 네 네. 제품을 같이 했었는데 사실은 쿼드나 트리플이 인기가 음. 많았어요 음. 네, 듀얼은 약간 좀 그에 반해서 인기가 별로 음. 없었던 예. 제품이고 네. 그런데 제가 요새 음. 저렴이들을 되게 많이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아 왜? <웃음> 갑자기 개과천선했어 <웃음> <웃음> 제작비가 없어서 그래 <그냥> 제작비가 <웃음> 저희는 이제 뭔가 음. 빈자의 이런 것들을 음, 지금 찾아 음. 헤매는 식인데 네. 좋은 저렴이들 되게 많았잖아요. 네, 뭐, 맞아요. 수어로 제품들도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아 원모어도 음. 저렴이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음음. 오랜만에 이제 꺼내서 음음. 딱 들어봤는데 음음. 오 진짜 <웃음> 별론 <별로인> 거야. 왜 가지고 나왔어, 세상, 세상 별론 거야. <웃음> 아니 디스 방송이야, 이거 <웃음> 지금? <웃음> 그래갖고 어 아, 음. 그때는 괜찮게 들었던 것 같은데 왜 별로지? 그러고서는 문득 스치는 생각이. 음. 원모 제품이 옛날부터 네. 최소 20시간 이상 에이징을 권장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 음. 바로 숙성입니다. 아, 에이징? 에이징이 됐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 네. 과연 얼마만큼 차이가 날 음, 음, 것인가. 음, 음, 음. 그래서 제가 숙성된 핑크와 음, 음. 숙성되지 않은 핫핑크. 음, 음. <웃음> 아, 로즈골드. 아, 로즈, 아 로즈골드로 지금 핫핑크라고 얘기하고요? 약간 너 생매이니? 로즈골드 아, 로즈골드야! 그, 로즈 이렇게 딱 보면 아, 음. 뭐가 더 숙성돼 보이나요? 예요 그쵸? 그래서 <웃음> 숙성되네 숙성되지 않은 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어, 어, 직관적인데? 어, 그쵸. 어. 뭐가 숙성된 건지 헷갈릴 네. 수 없어. 아, 그러니까. 얘, 얘는 뭐 어떻게 드라이에이징인가요? 웨트 에이징인가요 아, 그거요? 네. 제가 섞어서 해놨죠. <웃음> 드라이에이징 몇 수십 시간? 웨트 에이징 <웃음> <웃음> 수십 시간? 아, 아. 아, 아. 아, 물에다 넣는 거야, 그러면? 아, 그러니까 저희 에이징 씩이 있잖아요. 네. 아, 여서 음... 쏘는 거. 에이징 CD로 한 수십 시간, 음, 음, 음. 음악으로 또 수십 시간. 어... 네. 드라이와 웨스 섞었습니다. 어... 어... 아, 제가 그 정도 준비를 철저게 <웃음> <살짝> 해놓죠. <웃음> <웃음> 자, 열어보시면. 열질 못 자리. 꼭 그러더라. <웃음> 두 번째 취향적이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내 취향은 아냐. <웃음> 내 취향은 아냐. <아니야. 웃음> 네. 아, 근데 사실 이건 좀 실망스러운 게, 음음. 이 핑크는 좀 부담스러운 핑크긴 해요. 그죠? 음, 이건 괜찮은데? 어, 괜찮으세요? 어. 일단 가져가세요. <웃음> <웃음> 아싸! <웃음> 자, 그 다음에, 네. 로즈골드는, 네. 어, 이거는, 언박... 어, 얘 고급스러운데? 아, 언박싱이죠, 거의. 음음. 아, 얘는 이제 숙성한데, 새 거? 어, 숙성이 안 돼, 진짜. 어, 화로네, 화로. 핑핑킹 핑크. 핑크. 어. 화로폰. 선어폰. <웃음> 어, 화러폰과 <하라폰과> 선어폰. <웃음> 진짜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은 무슨 저런 애들이 엔지니어야 되나? <웃음> <웃음>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어휴, 허번날 무슨, 이어폰을 숙성을 시키질 않나? <웃음> 근데 이, 이거 색깔 이쁘다. 어, 색깔 이쁘죠? 음. 그러니까 원모가 저는 음음. 진짜 그 디자인, 색상에 음, 음, 대해서는 음, 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뽑는 것 같네. 숙성되지 않은 네. 화로폰과 화로폰, 네. 숙성된 선호폰 선폰 네, 한번 네.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오늘의 추천곡은 기분이가 그러니까 투파이터의 네. 네. 워크. 아, 어, 갔습니다. 걸어오셨군요. <웃음> 두박입니다. <웃음> 어떠세요? 예, 네. 뭐, 여전히 음 별로네요. 어, 이, 별로 수가 약간 좀도 음. 많고, 네. 네, 뭐, 미드는 약간 뒤로 가 있고, 음, 그죠, 네. 그죠. 좀 멀죠? 네, 네, 맞아요. 되게 멀고, 음, 음. 정말 이렇게 막 부한 음, 느낌? 음, 음, 음, 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음. 선어폰 한번 네.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선어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 어, 그쵸. 비싸고, 그지 와, 어떠십니까? 아니, 이건 근데 네, 같은 이어폰 맞아요? 그쵸 완전 다르게 들리죠 밸런스가 다른데 네 밸런스도 다르고 음. 이 재생하는 영역 음 자체가 되게 달라요 음. 왜 그런거지 아 그게 선어의 비밀 <웃음> <웃음> 숙성의 비밀 어, 에이징의 비밀 <웃음> 어, 나 이, 아~ 이것도 방송 나가면 큰일 날것 같은데 아이 이~ 콜로세움과 힘데다시 처음에 이어폰이 출시될 때는 음. 이 드라이버나 이런 게 되게 딱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좀 재생을 좀 오랫동안 해주고 네. 하면 드라이버가 계속 이제 울리면서 음. 그다음 되게 좀 스무스하게 음. 진동을 이렇게 좀잘 하게 된다라는 아~ 근데 좀 다르네요 아~ 어, 그쵸 네. 아~ 근데 평소에 에이징에 네. 대해서 잘 믿고 계세요? 아, 어, 저는 기본적으로 하기는 하는 편이에요. 아, 네 기분 이상? 아, 아 기분 이상? 음, 음, 저는 대부분의 음. 음향기기를 이제 네. 사서 음. 처음에 뭐 이것저것 테스트들을 음. 다 해보고 나서는 네. 그다음부터 에이징 죽어라 음. 시키거든요. 음. 미친 듯이 시켜요. 음. 저 스피커 진짜 이거 음. 사고 나면 음. 한 일주일은 그냥 틀어놔, 계속 틀어놔요. 음. 음. 음. 작은 볼륨, 네, 작은 네. 큰 볼륨, 조금 네, 적당한 네. 볼륨 음. 그다음에 저음 많은 곡들 음. 뭐한 일주일 재생하고 음. 그다음에 또 중음 많은 음. 곡들 또 일주일 재생하고 고음 많은 거 종류별로 음. 근데 이제 에이징이라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얘가, 얘가 스피커 콘 자체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기 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 되게 하드할 수 있거든요 어. 접촉부나 안쪽이나 다들 네, 딱딱하잖아요 네. 음. <웃음> 근데 왜 스튜디오에서는 네. 에이징 너무 이제 오래 쓰고 네. 심하게 되면 네. 오히려 그 접합부들이 떨어져 나가서 아그렇 <웃음> 조여놓고 이렇게 아, 저음 네. 어떻게 되게 느려져요 <웃음> 하도 빡세져가지고 아,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 음. 교체 시기가 아, 생겨서 음. 콘을 뭐 교체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 접합부를 조금 음. 이제 다시 조여준다거나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어쨌든 네. 뭐저 같은 경우도 뭐 에이징을 굉장히 신뢰하는 음. 편이고 음, 음. 네. 일단 감독님도 음. 에이징을 평소에 이제 신뢰한다고 하니 네, 네. 콜로세움이 열리겠구나. <웃음> 일부러 제가 저렴이를 가지고 왔잖아요. 네. 선어폰의 상태에서. 네. 만약에 가격을, 네. 지금 가격 모르시죠? 모르죠. 선어폰의 상태에선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웃음> 한 6, 7만원? 아, 한 6, 7만원? 6, 7만원. 어. 그러면 하루폰 상태는? 안 싸요. 안 싸요? 안사요안 싸요! 아니, 그러지 마요 가격. 어... 한... 한보... 뭐... 3만원, 4만원? 3만원, 4만원. 어 음. 이제 기가 막히네. <웃음> 왜요? 이게 실제로 지금 음. 한 4만 몇천원. 아, 그래요? 네, 4만원 음. 중반대에 음. 지금 오픈마켓에 네. 정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음. 음. 이게 아무래도 출시가 좀 되고 하다 보니까 음. 음. 음. 음. 음. 음. 한 2만 몇천원. 어 많이 졌네요 네, 판매 자체를 오. 이제 한 2만원 초중반대 음, 이렇게 하고 음, 있는 음, 것 같습니다. 음, 음, 자, 그러면, 네. 사실 이렇게 숙성시키면 음. 한 1, 2만원어치 음. <웃음> 어, 그 차이가 그쵸. 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차이가 더 많이 극심하게 음, 나는 제품도 음, 있고, 음, 뭐 조금 적게 나는 제품도 있는데, 음, 듀얼 드라이버 같은 음, 경우는, 음, 음, 어, 감정가 음. 2만원 정도의 차이가 네. 나는 걸로 음, 에이징을 했을 때. 음, 음. 자, 그러면, 음. 이거 2만원 중반이면 사시겠어요? 음, 2만원 중반. 뭐 저는 유선이어폰이 있어서 뭐 아예 로즈골드는 없잖아요 로즈골드가 좀안나 전... <웃음> 로즈골, 어, 색깔, 어, 색깔이가 어, 기분이가 좋아, 좋아. 로즈골드 어, 2만 5천 원 갑니다 어 글쎄요 아 그래요 음 2만 원이면 너 왜서 갑자기 자고 내려 왜 나한테 팔라 <웃음> 그러는 거야? 어, 아뭐 w 8고 있는데 뭐나 어. 어머니 어머님이 백엔 룩스를 쓰셔서 <웃음> 15,000원. 응? 어? 15,000원이. 너 이거 수입해? <웃음> <웃음> 너 업자였어? 15,000원이면 어때, 진짜. 15,000원? 네. 15,000원이면. 근데, 15,000원이면, 편의점 가도 15,000원짜리 있지 않나? 그쵸. 오, 씨. 그치. 15,000원이면, 이제, 편의점 어. 이어폰들이랑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 되게 괜찮죠? 그러면 완전 좋지. 아, 15,000원 정도. 9,900원에, 공동구매를, 공동구매를, 공동구매를. 아, 진짜? 죄송합니다, 뭐모 수입, 수입처 분들, 서프라이즈 아,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와. 아, 진짜 9,900원. 만원도 안 되는 거야? 오. 그러면. 상당히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일단은 뭐 편의점 가도, 그 <웃음> 우리 그때 편집이 이어폰 던지는 것 그래 그만 원짜리 어. 있었잖아요 만 원짜리가요 있었잖아, 아니 음악이 안올때라니코라니이오폰에서 <웃음> <웃음> <웃음> 고라니 소리가 그런 거 보셨던 어. 분들한테는 어. 아이 9,900원이면 어. 되게 괜찮은 가격인 거야 야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제가 색깔별로 준비해 왔습니다 아 벌써 다 이해된 거야 그러면? 네 거기 담당자분이 와 울면서... 와 <웃음> 9900원... 아니, 드라이버도 두 개를 매. 아, 그렇죠. <웃음> <웃음> 9900원에 가져오길 어.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네. 사실 까면 파우치가 이렇게 있어요. 아, 이거는 왠지 수영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방수 재질. 오오, <웃음> <웃음> 네. 괜찮네요. 네. 왠지 수영장 가고 싶고. 음. 그래서 거의 뭐 음. 파우치 가격에 이어 보는 <웃음> <웃음> 파우치를 <웃음> 사시면 이어폰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전투용으로 그냥 부담없이 쓰기는 되게 좋겠네요 아, 그렇죠 그냥 네. 막 쓰고 네. 네. 뭐 잃어버리면 네그렇죠 하나도 사고 아, 아 근데 그때는 네. 또 9,900원이 아니잖아요 요번에만 응 음, 요번에 네. 저희 채널에서만 지금 9,900원으로 아 진짜야 근데 이거? 네 특가 행사를 제가 업어왔어요 <웃음> 말도 안 하고 나한테 <웃음> 서프라이즈 아니고 왜냐면 방송 분량이 안 나올까봐 내가 <웃음> <웃음> 네 그렇답니다. 네. 음. 저희가 요번에이 공동 구매 같은 음. 경우는 네. 제가 단가를 진짜 막 음. 엄청 낮추느라고 음. 저희가 공동 구매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기로 했어요. 야, <웃음> 승관아! <승원! 웃음> 어차피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음. 좋은 이어폰들 많이 가, 가지고 계시잖아요. 야, 많이 가지고 계시 네, 많이들 가지고 네. 계시니까 구독자분들, 지인분들 중에서 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싸고 좋은 이어폰 추천해줘. <웃음> <웃음> <웃음> 다이소로 가지 마시고 그냥 이거 9,900원에 아, 사면 음, 어 이거 굉장히 득템이다 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20, 20시간만 구우면 돼요 <웃음> 20시간 숙성시키면은 네, 한 6,7만원대급으로 네, 올라갈 네.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동구매 수수료를 받으면 음. 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에 오 대인배 만원 이하로 이제 떨어뜨려야 음. 또 기분이 다르잖아요 아 그쵸 아, 그쵸 앞자리 1인 것과 네, 1이 그러네. 안 붙은 거는 맞습니 기분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 편의점 맥주 네캔 세트보다 싼 가격 오 그러네 100원 <웃음> 싼 가격 오늘 그냥 깜짝 공부 한번 네.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뭐 부담없이 뭐 주변에 뭐 추천을 하거나 음. 뭐 그냥 전투용으로 네. 들고 음, 다닐 음, 것들이 음, 음, 필요하다던가 음. 뭐 그러신 경우에 한번씩 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밑에 공동구매 링크 올려놓을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동구매 링크 참조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 였습니다 배우 김현승 이었습니다 네, 다리끼 조심하세요 <웃음> 다리끼 조심하세요 <웃음>